안녕하세요. 데니스 말로의 말로입니다. 오늘은 지금 소리가 데니스 형이 심취하고 있어요. 그런데 저번에 데니스 형이 저주할 때 라면을 끓여 먹었었죠. 그러는 복수해 보려고 저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. 근데 그냥 과일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1, 2, 3단계로 나눠서. 저또 <목소리도> 좋아. 아주 아주 너무너무 단단해요 거의 뭐 돌멩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어요 시고짧아서 이 단계는 이 정도로 뺐어요. 마지막 절대 주작이 아닌 게 지금 36분 정도를 찍었는데 36분 동안 고고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 주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쟤네 못자고 지네 이런 말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간조합 먹고 끝내겠습니다 션 클리어.